안녕하세요 EH의 네, 새로 들어온 신입 박진영입니다 어, 먼저 잘 부탁드리고요 네, 되게 멋진 선배님들과 함께 같이 소속되어서 좋은 작품에서 멋진 연기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영녀나 같이 찍고 나차를 같이 찍었던 지태 선배님과 혜수 선배가 많이 좋은 얘기 해주셔서 되게 기운차게 오늘도 촬영을 끝냈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저희 네. 안녕하세요 저희 선배님 안녕하세요 저희 님